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2장 물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1장에 1장에 우리가 살펴본 세포에 대해서 특히 세포 소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포 소기관에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이 존재합니다. 핵속에 세포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리보좀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포, 소포체가 있습니다. 이걸 조면소포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단백질과 분비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조면 소포체 그리고 활면 소포체가 존재를 합니다. 지질 합성, 약물 해독 및 대사 그리고 칼슘 이온을 일시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활면 소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성된 물질을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을 가공 포장 및 표적화해서 어디에 보낼지까지를 표적화하는 역할을 하는 골지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그리고 이제 물질을 분해하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자, 분해에 관여하는 소기관으로 라이소좀이 있습니다. 라이소좀. 다시 말해서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세포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 손상되었다면 이런 세포를 가수분해 효소로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소좀 혹은 라이소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퍼옥시좀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수소를 분해하는 분해 역할을 하는 소기관입니다. 그리고 에, 식물세포에 존재할 수 있는 액포가 있습니다. 자, 액포 물, 물질을 분해하고 뭐 물과 다른 화학물질을 일시 저장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세포에 존재합니다. 다음 에너지 생상, 생성 전환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자,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주역할. 그 이외에도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세포에서는 엽록체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지지운동연락을 담당하는 세포골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외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자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접합부로 어, 동물 세포 세포 간의 교신 조직 내에서 세포의 고정 결합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조직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어서 2장 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물이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성이 무엇이고 물이 이온화합니다. 이온화 결과로 pH가 나타납니다. 산염기를 정리를 합니다. 헨더슨-핫셀바흐 방정식이 나오고요. 적정곡성 pKa 값 완충 용액. 자, 완충 용액을 여러분들이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물분자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물분자가 구조가 이와 같이 수소원자, 산소원자 이렇게 H2O, 분자식으로서는 H2O 분자구조로서는 104.5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결합 길이와 각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자 이럴 때 움직일 때의 분자의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분자, 물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담은 부분을 한번 꼭 보시도록 하세요. 다음, 물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극성공유결합입니다. 자, 왜 극성공유결합이냐? 예로서 이산화탄소는 이와 같이 CO2. 일직선 180도 각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는 극성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일직선상으로 위치함으로써 양쪽에 이제 극성이 상쇄되어 버려서 비극성 물질입니다. 다음. 물은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자, 수소 결합이 존재를 한다. 수소 결합을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자. 자, 여기에 물 분자와 그 주변의 물 분자, 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와 같이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델타 마이너스. 수소, 원자, 델타 플러스. 이와 같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력, 이 수소결합이 존재를 한다. 아, 그러면은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물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집니다.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떤 물질을,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친수성 용질을 물이 잘 녹입니다. 자, 대표적인 친수성 물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로서 소금이 물에 잘 녹죠? 설탕이 물에 잘 녹습니다. 기름은 잘 녹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물과 친화력이 있는 물질은 물이 잘 녹입니다. 그렇지 못한 물질은 잘 녹이질 못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소듐 크로라이드, 소금입니다. 식염이 물에서 녹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소듐 양이온과 크로라이드 염화 이온, 음이온으로 이와 같이 이온화가 됩니다. 그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물 분자들이 수수, 나트륨, 양이온 주변을 이와 같이 수화를 감싸서 물과 친화력이 있게. 그 다음,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또 이렇게 친화력이 있습니다. 둘 다, 자 이렇게 녹는다는 얘기가 소금이 녹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물분자의 용매화로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기름은 물과 잘 녹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에 스테아르산나트륨이라고는 일종의 일종의 비누입니다. 자, 비누는 어떻게 해서 물에 녹느냐? 이와 같이 자물 주변에 자요 부분이 스테아르산 나트륨입니다. 요 부분이, 부분이 지방산인 영역이고, 요 부분이 친수성 기를 가지고 있는 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친수성, 극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비극성, 꼬리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물질 이걸 우리가 비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비누는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도 가지고 기름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도 가집니다 동시,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다 양쪽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양쪽성 물질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물이 이온화가 됩니다 어떻게 이온화되냐 하면 은 이와 같이 H2O 물분자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온화되는 정도가 얼마이냐 이걸 계산한 내용이 자 여기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식 2의 3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최종적으로 이 계산의 결과 값을 우리가 KWW는 워로 물약자 입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 얼마냐 자,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자, 이약 1.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값이 실험에서 구해집니다 그리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ph 를 정의를 하고 pH 7이 왜 중성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pH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pH는 수소이온 몰 농도의 역수를 취하고 로그값을 붙인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몰 농도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pH는 보셨는데 POH는 처음 봤다. pH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연선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위액, 위액은 보통 수소이온의 농도가 약 10의 마이너스 2성 몰 농도가 나옵니다. 그럼 pH가 얼마입니까?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몰 농도, 그럼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성. p h 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토마토 주스 p h 를 측정했더니 5였, 5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수, 토마토 주스의 수소이온농도는 몰 농도로 얼마이냐 10에 마이너스 5성 몰입니다 자 PH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PH정의 그 다음 산염기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기 정의 자, 산정의는 이와 같이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이 산을 정의를 하기는 이와 같이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 이온을 가지고 산 염기 정의가 브렌스테드의 이론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산 염기 정의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브렌스테드의 정의로서 이렇게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은 산이다. 자 HCl 염산입니다. 염산이 왜 산이냐? 이와 같이 이온화되어서 수소 이온을 내기 때문에 산이다 얘기예요. 그다음 아세트산 식초입니다. 식초가 초산이라고 그래요. 왜 산이냐? 왜 산이냐? 수소 이온을 내기 때문에 산입니다. 그다음 암모늄 이온이 산입니다. 왜 산이냐? 암모니 수소 이온을 내고 암모니아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은 산입니다. 역으로 돌리면은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는 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산염기를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산에서 해리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산해리상수, 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HA 이렇게 표현을 할거예요 자, 식 2의 4에서 HA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이온화하면 수소이온을 내고, 그 다음 이 A- 수소이온과 그 짝염기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이 산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자, 이 평형상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출발물질 HA, 산분에 이온화되어서 나온 수소이온과 A- 음이온을, 자, 이렇게 분모의 HA, 분자에 이온화된 화학종을 기록을 해서 KA 값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산의 해리 상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분모 수소이온과 A- 음이온이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을 잘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산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k a 값에 p k a 값으로 ph 정의 하듯이 p k a 값을 정의를 한 값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타날 거예요자 그러면 p k a 값을 보면은 자, p k a 값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강산인지 강산이 아닌지를 약산인지 바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이죠? 여기서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PKA 값이 작으면 강산일까요? 크면 강산일까요? pH가 값이 작은 것이 강산이에요. pH 값이 큰 것이 강산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을 붙였기 때문에 pKpH나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폼산이 3 7 5입니다 아세트산이 4.76입니다. pKa 1 2 3. 그러니까 수사 수소 이온을 하나, 둘, 셋낼수 있는 산이다는 얘기입니다. 인산 경우에, 자첫 번째 2.14 어때요? 두 번째 7.20, 세 번째 12.40. 자 pKa pKa 값이 인산이 여기서는 가장 지금 낮습니다. 피로 피로 보산이 2.50. 다시 말해서, 피루부산, 아세터산 4.76. 아세터산보다는 피루부산이 더 강산입니다. 인산은 더 강산입니다. 구연산 시트르산은 인산보다는 약산입니다. 자, 이와 같이 pKa 값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어느 정도 강산인지 약산인지를 이해를 할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 핸더슨 핫셀 바흐 방정식입니다. 자, 핸더슨 핫셀 바흐 방정식이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앞쪽에서, 자, k, k 값을 구했죠. 우리가 ha분의 프로톤, 그 다음 a- 음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유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pH와 PH, PKA와 PH와 그 다음 HA, A-의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자 유도한 식은 동영상으로 설명된 부분을 여러분 꼭 보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핸더슨, 하셀, 바허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이 식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좀 하시고 나중에 실험을 위해서는 자, 이 식이 자주 필요로 해집니다. 꼭 유도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 분의 A 마이너스. 자, 연습 문제 한번 보시면은 연습 문제 어떻게 풀려지는지 보세요. 다음, 자, 적정 곡선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적정 곡선, 아, 아세트산, 식초의 적정 곡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식초가 산성이잖아요. 산이잖아. 그렇죠. 자, 산을, 산을 이제 여기에 적정하기 전에, 산은, pH 약뭐 2, 1, 2 정도 이렇게 4 pH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이라든지 NaOH 염기를 적정을 해합니다. 자 염기를 적정하면 점차 점차 점차 pH 값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서 pH 약 4, 5, 6 정도까지 이렇게 염기를 즉 첨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pH 변화가 완만하게 변화가 일어나죠. 자이 영역 후에 이제 첨가된 염기량이 소량 들어가는데 pH가 확 변화가 옵니다. pH 8, 9 이렇게 갑자기 변화 옵니다. 자이 영역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 보시는 많은 염기를 가하더라도 pH 변화가 굉장히 완만하게 변화가 됩니다. 바로 이 영역이 완충지역이라고 그러는 영역이고 이 영역이 완충액으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pH 변화가 굉장히 완만한 영역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완충 지역이 존재한다. 완충액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충 용액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자, 완충 용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약산과 그 짝염기 0 또는 약염기와 그 짝산으로 구성이 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이 혼합된 용액은 자, 산이나 알카리를 가해도 pH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걸 완충작용이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완충작용을 가지고 있는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 한다. 영어로서 버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자, 모든 생물 생명체는 pH 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pH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예로서 사람의 정상 혈액은 pH 4 7.4 플러스 마이너스 0.05 다 그런데 만약에 pH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자 이와 같이 7.4 플러스 마이너스 0.05 사이를 벗어나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기아상태가 계속 되었을 때 pH가 만약에 7.35 아래로 떨어질 때 바로 나타나는 산독증이 나타납니다 산독증이 그리고 만약에 7.45 이상으로 오르면 알칼리 혈증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완충 용액을, 자, 우리 몸이 완충 용액으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 몸은 완충 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완충 용액으로 되어 있을까를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완충 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약산과 그 짜겸기로 만들어져 있다. 자, 우리 몸이 완충 용액이라 했습니다. 완충 용액. 세포 내액에서 완충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혈액에서 완충 자, 혈액과 세포 내에서 완충 용액으로 완충 용액이 되어 있는데 혈액에서의 완충 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세포 내에서의 완충 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이 부분 책을 읽고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를 않아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탄산과 중탄산염 얘기인데, 여기서 자꾸 이름을 중탄산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겁니다. 탄산, CO2 기체가 물에 녹으면은, 이와 같이 탄산이 H2CO3 탄산이 만들어지고요. 탄산이 이온화되면은 이와 같이 수소 이온과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HCO3 음이온. 자, 이 부분을 이름을 중탄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탄산과 중탄산염. 자, 이름을 이해를 하시고 어, 혈액 과 세포 내액이 어떻게 완충 용액이 되어 있는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